아니 솔직히 농구같은거는 그냥 센터 가운데 서있으면 알아서 잘 됐어요 하지만 스 발로 차는거는 <웃음> 발로 차는건 안돼요 리븐 데 어떻게 먼저 잘라봐봐 리븐 지금! 전두 한번 하고 비스 기탈하고지 라인 기 아... 나한 턴만 더 있으면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액조디한거 알아가지고 액조디한거 정보가 없었어가지고 일라인 잘라줘 어? 딱땜이네 이 개같은 거씨한 턴만 더 있으면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개까비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됐다 됐다 so good bad. I d o n 버프가 사라져서 째다만. 이기는? 골라 잘싸우긴 하네 천보를 활용하면 될것 같아. 웬트. 공주 체급이 또와 이게 근데 대박이다. 너무 잘 싸우는데. 너무 잘 싸우긴 했는데. 이겼다 이겼다 무조건 이겼다. 아닌가? 아닌가? 아닌가? 아닌가? 이겼다. 개잘 썼어. 2, 3, 이겼다. 겁나 잘 썼다. 야, 그 첨부가 말도 안 됐어. 첨부가 완, 완전 좋게, 붕어분주두 개라서. 선부한테 좀 뚝가 맞을 수 있었는데. 저 이거 졌죠? 저거 별거 아니거든. 그냥 불 넣고 하면은 이기거든요. 아 이게 하필 스캐스라좀 문제가 되네 지금. 아 이거는 못 이기겠다. 그래도 안 좋아진 마십시오. 물두개 빼고. 나이필요 참, 개, 딸, 이놈, 딸, 이놈, 어 이겼다 오케이 어디서 날로 쳐먹을라고아 리븐데요까지 넣어졌네 리븐까지 넣어서 오히려 더 유리해졌네 일단 8댐 오케이 여기서 캐릭터까지 까비 앵무 가져오고요 여기서 웃어뽑고요 못 뽑았고요 상당히 할만하죠 이긴거 같은데 이 정도면은 리븐데어까지 일단 가져올 수 있고 어 이거는 이긴거 같다 해. 이거 리븐데어 황카까지 거의 만들면은 우승각 뜬다 이게 무엇보다 일단 느조스 친구가 계속 살아남으면은 느조스 친구를 이제 계속 만나면서 근데 계속 훔쳐올 수가 있죠 물고기 뭐 리븐 뭐뭐 뭐 바를 거그랬나블라스만안 졌는데 어 뭐야? 나봉 <웃음> <다봉> 한번 외쳐줄까요? 야 <웃음> 새끼, <웃음> 잘 쓰고 있어 이거 이미. 했어 한번 더. 오, 오, 오, 아 미치겠네. 아 미치겠다. 아니 이거 뭐야? 아조지도 좋은데 근데 없잖아 뭐. I'm gonna go g t some more food. 하스펀도 재밌게 보셨나요? 하스펀은 여러분들의 제보를 통해 더욱 재밌어질 수 있습니다. 재밌는 하스 스톤 영상이 있다면 a s p e n c o c o n c o k r 로 제보 부탁드립니다. 그럼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. 이 영상도 한번 보고 가세요. 아, 구독도 부탁드려요.